올라가보자 <북> 아, 진짜 근데 요즘 들어서 n t l y No, v e the 월크 이상은 생각할 수 없어. 과거에는 진짜 많이 했었을 때는 안 그래도 챌린저까지갈수 있을까 하면서 좀 빡침했었는데 어 지금은 도저히 무척했다. 맞고 맞고 나간다. 진짜 아, 까비. 아, 보비 아, 아, 까비. 아, 아, 아, 세 d 우. 이거지. 진짜 세첸의 ZD는, 음, 저건 진짜 못 막아. 저렇게 치고 오면은, 어. 아. 멋진데? 아, A로 주는 판단. 깔끔한데? 이친구 야 패스추구 구 아아 어? 와우 와우 <웃음> 야 어떻게 막았노? 야... 기다 이 야식아 때렸는데 막아버린 아 이러고 난 다음에 바로 멘탈 터져버려가지고 역습당하죠 이거지 말이 돼 밀란이라 스타미랑 테오 위치 선정 거의 120임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 음. 거의 120이기 때문에 가능해. 맞고. 음. 아. 잘하네 이 친구. 이걸. 맞고 맞고 수비보면 다 웃기네 진짜 3렙팬 입장에선 난 우리 팀이니까 좋지 나이스 하 <웃음> 야 진짜 답 없다 내가 봐도 진짜 이런 수비는 답 없다 야 공격을 다 했는데 뚫었어 막상 뚫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까 막혀 골키퍼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아 아 크로스 와 크로스 진짜 개똥망인데 피카요피카요는 진짜 개똥망이지 오 팬덕이 어서오고 가보자 킹슬리 아 미안 미안 사과하고 바로 아, 아. 잠깐만 아 자, 나이스 이야 이게 수비지 위치 음. 선정이 꼴막을 하고 있나보네 하하 <웃음> 맞지 수비수가 골을 안 맞고 뭘 막나 막아라 막아라 막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제발 나이스 맞지 <웃음> 그 와중에 또막지어 이거지 꽃키퍼가 몇 명이야 헨더님 <웃음> 추천 정말 아.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 나이스 어 수비 야야야 심판아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이제 끝날 때 됐다 끝날 때 됐다 끝내자 나이스 와 겁나 잘막는네 진짜 수비 매드무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는거야 막아주고 끝내자 심판아 왜안 끝내 그치 아니 무슨 전반전을 갖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 이게 돈나야 내가 돈나로 말을 쓴 이유야 이게 돈 나가, 진짜 돈 나, 어, 아, 어, 아. 아, 심, 그렇지 패스 주고, 제... 아. 패스 한번 더, 나이스. D. 한번 더, 한번 아, 이렇게는. 아, 없어요? 오케이. 와, 겁나 아깝네. 근데 또, 수비가 저렇게 좋아도, 공격도, 지금 침투랑 몸싸움. 진짜 미치는 선수들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에시밀랑 하는거죠 키랑 그냥 와우 와우 와우 하하 <웃음> 이야 <웃음> 쟤 누구야 나 스탑 못 막아서 나 이거는 진짜 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생각 들었는데 레이카르트였나 아까 누구였어 키카네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아어 아, 어, 나이스 이게 패스가 돼야 미쳤다 이 수비 내가 봐도 내팀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 진다 한대편은 오죽할까 진짜 이게 아 세체의 유일한 단점 음, 밸런스랑 몸싸움이 별로 안 좋아. 그게 너무 아쉽죠. 자 킹슬리. 슬리야. 요까지 갈 필요 없다. 너무 많이 났다. 자 S 양, S 양. 에스양 수비, 수비 무조건. 수비를 무조건 해줘야 돼. 나이스 하하 <웃음> 나이스 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발 와 제발 나왔다 상대편은 <웃음> 진짜 수비 다 없다 와 뚫어도 골키퍼가 있어가지고 나 골키퍼까지는 수비가 수비가 돼있어 원래 그렇지만 아, 제발 나이스 나이 친구한테 나 끝까지 먹히기 싫어. 나 끝까지 안 먹힐래, 제발. 투톱, 아, 위로 까비. 아이, 애도못 만지 않네. 토몰이야! 어, 나이스. 저 끝까지 그냥 뚫었으면 뚫린 거였는데. 나이스. 어, 위험했다. 아, 스탑, 나이스. 주고 주고 한번더 주고 어아 수비 수비래 아 전개가 전개가 안돼이 또한 어까라면 어까지 이 자식아 앞에서 얼쩡거리고 하는 거야 계속 죽어 주고 이제 한번 뚫어볼까 까비 어차피 없어졌어 좋습니다 시앙 어 오케이 와서 고맙고 그리고 다시 주고 아 주는 거 아닌데 이거 왜줬냐얘 한 골만 더 넣으면 나 그건데 했었는데 이 판. 답없죠? 답없죠? 답없죠? <웃음> 답없죠? 이거 사이드 아니어라 제발. 아, 아 밑에다 주는 건데 왜싹 천이 받아 버려가지고. 어? 어. 그 시간이라고 해도 우리 팀한테 안통해 안통해 이 자식아 제발 어우 나이스 어어!! 야그 시.. 어오케 이야.. 야 어떻게 이런 판이 나오냐 끝까지 그냥 무실점으로 끝내버리네 와..